4월이면 꼭 가봐야 발끄서 손꼽히는 이곳이고요 꽃소이들의 정지, 서부해당화는 보너시 볼수 있는 곳, 강진, 남미륵사를 소개합니다 <목소리> 입구에서 벗겨서 철쭉들이 아주 만개를 했습니다 아, 아쉽네요. 서부 해더 다 져버렸습니다.